겉은 어리고 순수하고 단순한데 속이 복잡해요. 지금 당장은 친하게 지내도 시간 지나면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. 속에 음, 분 죽이시고 이 뱀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아. 이는 진짜 결혼하지 마세요. 무언가를 서로가 자꾸 바라보고 자꾸 달라고 하고 하는데 자꾸 이 보복을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어.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면 있잖아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만장군 주현신 당 주현입니다. 선생님 오늘은 무슨 띠를 갖고 오셨나요? 오늘은 뱀띠. 겉은 어리고 순수하고 단순한데 속이 복잡해요. 근데 이게 얍실한 거보다 직긍적인 거에 많아. 이 뱀띠는 있잖아요. 중간이 없다고 보면 돼. 좋아. 나빠. 관심 없어. 이 지금 당장은 친하게 지내도 시간 이 지나면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의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너무 욕만했네이 뱀띠가 침착한 면도 많고 또 야망도 있고 이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조금 추진력이나 행동력이 내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없고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때 뿐인 게 조금 많아 그래서 뱀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많이 인맥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호불호가 조금 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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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서로가 어긋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초가 있든 잘 해나가자 근데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야심가야 겉은 안 그런데 속은 야심가야 그러니까 티나지 않는 야심을 많이 부리는데 이 둘은 괜찮대 이 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띠 순수한 면이 있다고 라 했잖아요 이걸 소띠가 묵직하게 봐줘요 그리고 이띠는 소띠의 묵직함을 좋아해 그래서 이 둘은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할 수 있어. 이 뱀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아. 범띠. 이 뱀띠랑 범띠는 진짜 깨지기가 쉬워요. 왜? 감정의 기복이라뭐 이런 것들을 얘가 한개한개 한개 꼬집어서 말해. 너 그때 잘못했어. 너 그거 아주 추해. 막 이런 식으로 장점은 칭찬은 안 하고 단점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자존심이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? 나쁘지 그러니까 얘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야 서로가 믿음이 안가 그다음에 이제 말띠 뱀띠가 있잖아 한다고 막 하는데 말띠 인정을 안 해요 같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툭툭 떨어져 그리고 참 야속해요 뱀띠 입장에서 말띠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? 나의 섬세함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? 이런 면이 있다라고 보면 돼서 뱀띠가 잘 삐져서 삐져서 말띠한테 안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다고 보고 이 원숭이는 진짜 결혼하지 마세요. <웃음> 무언가를 서로가 자꾸 바라보고 자꾸 달라고 하고 하는데 고하 자꾸 이 보복을 이 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어. 둘 다가 머리거든요. 머리싸움을 많이 해. 근데 앉아. 근데 얘도 엽섭하고 얘도 엽섭해.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복수. 복수열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면 있잖아요. 평생을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원숭이랑 뱀은 진짜 상극 중에 상극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개띠 이 둘은 원진쌀이 있어요 원진쌀이 뭐예요? 그냥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애증 사랑하지만 믿고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이런다고 보는데 이 둘은 서로가 존중해요 사실 서로의 어떤 성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심만 조금 넓히면 좋은 관계야 근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는 미워할 수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돈만 안 엮여 있으면 사이가 나빠질 게 없거든 뱀띠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이 내가 이런 예민성을 자꾸 발휘하면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. 뱀띠는 그래도 꽤나 중요한 존재거든.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본인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난도 많이 치시고 많이 웃으셔야 돼요. 어,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해요. 그러니까 주위를 조금 둘러보시고 사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한테 은근히 사람이 재산이에요. 석격좀 음, 죽이시고. <웃음>